이번 시간은 배츠 c 1 0 0의 m b 7 g t r o n 플러스 코드명 722.9 미션을 교환입니다. 오일 온도가 식기 전 빠르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연드레인이 끝났으면 하부 팬 볼트를 모두 탈거해 미션을 팬에 있던 오일을 배출시켜줍니다.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꽤 되네요 신차 출고 후약 5만키로를 주행한 차량으로 마그네틱을 보니 색가루가꽤 많이 포집되어 있습니다 오일팬 하부에 부착된 슬러지도 유관으로 관찰될 정도네요. 미셔널 필터와 가스켓 모두 신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말레 제품으로 해당차량의 공장 생산라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오일팬 볼트까지 모두 신품으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미셔널 필터의 모습입니다. 슬러지 덩어리들이 꽤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탈거해 줍니다 살살 문질러만 봐도 슬러지의 양이 꽤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오일펜과 마그네틱을 깨끗하게 클리닝한 후 수분 가스켓을 부착해 장착에 들어갑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준비합니다. 와셔를 재사용시 높은 확률로 미세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벨링 작업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신품 와셔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신품 오일 필터와 미션을 펜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오늘 교환될 오일은 푹스 ATF 7134 f e 로 해당 차량 규격인 MB236.15 규격을 충족합니다 신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주입되는 초도유 공급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주입기에서 이전 작업시 사용했던 미션오일이 혼유가 되지 않도록 신류를 이용해 라인 세척을 진행합니다 오일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츠 7단의 경우 구조상 레벨링홀과 드레인홀, 그리고 필링홀이 모두 한 곳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일 파티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전용 어댑터와 주입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류가 기존에 드레인되지 않았던 토크 컨버터와 여러 유료에잔류하는 폐유와 잘섞이되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주입했던 신유를 배출합니다. 기존 사용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드레인은 총 2회 진행됩니다. 2차 드레인이 끝났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신유를한 차례 더 주입합니다.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한 차례 변속 후 시동을 끄고 유온을 최대한 낮춰줍니다. 유온이 40도 언저리에 도달했을 때 다시 시동을 켜고 PRNT 변속을 진행합니다. 정확히 45도에 도달했을 때 재빨리 레벨링 홀을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레벨링 홀을 손으로 잠근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벤츠 C200에서 배출된 1차 드레인의 모습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변속 상태 확인 및 폴트 코드 여부 그리고 슬림 레이트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한 후 차량을 출고합니다.